안녕하세요. 클레이 카카오입니다. 오늘은 브이젤 메이킹 스토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물속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방수 처리하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바니쉬를 구입했고요. 바니쉬는 삼분의 물 3분의 1 비율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붓으로 칠해 주십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클레이를 공기 중에 바짝 말리셔야 돼요. 한 2, 3일 넉넉히 2, 3일 말리신 다음에 이렇게 붓으로 꼼꼼히 구석구석 안 발리는 곳 없이 잘 발려주십니다.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마르면 하얀 게다 없어져요. 그리고 저는 바니쉬를 유광 말고 무광을 구입했어요. 그 유광의 반짝임이 빛에 반사돼서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서 저는 무광을 구입해서 지금 칠하고 있고요.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르는데 그래도 이것도 2,3일은 말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소품으로 만들었던 주스도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한번 바짝 말린다, 하루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한번더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한번 더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틈에도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자, 이제 말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클레이를 들고 촬영하러 나왔어요. 자, 어디서 찍지? 여기는 분수가 있어서 못 찍을 것 같고 좀더 앞으로 가볼게요. 어... 여기가 풀도 적당하고, 돌도 있고, 물도 잔잔해서 여기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 안녕. 촬영 끝. <웃음> 물 탈탈 털고. 근데 이게 지금 바니쉬가 좀 벗겨졌어요. 클레이 녹았어. 어떻게 어떡해. 어떡해? 주스 보이세요? 빨간색 이거 번진거? 저 틈에 물이 들어갔나 보다 어떡해 바니쉬를 한 세네번은 발라야 되나봐요 전 두번 칠했거든요 바니쉬가 벗겨져서 지금 클레이가 좀 녹아있어요 튜브도 약간 벗겨지고 네. 여러분은 만드실 때 바니쉬를 한 세네번 바르시는걸 추천할게요 이제 브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